가자, 가자, 얼른 가자, 얼른 가자 누구야, 가자, 어, 가자, 어디가, 어디가 가자, 아니야아니야 병원에 가자 선생님 기다려, 가자 가자, 애기 찾기, 가자 가기 싫어, 가자, 가자, 이리와, 이리 가자 올라가야 돼. 올라가. 품 어디 갔어? 여기 있어. 일로 와. 올라가야 돼. 어머이 다리졌나 보자. 엄마이 다리졌나. 무슨? 이쪽으로. 잠깐만 기다려.